당뇨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 인구가 오는 2030년에는 722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7명당 1명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당뇨대국이 되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 당뇨병이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당뇨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는 최종 화면에 링크를 올려드릴테니 그 영상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같고요 오늘 영상은 당뇨가 생길때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당뇨 관련 증상 그 첫번째는 바로 쥐젓입니다 의학적 정신명칭은 연성섬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통증도 없고 가렵지도 않고 아무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냥 피부에 조그만 돌출 부위가 생긴 것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쥐젓이 이형 당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더잘 생긴다는 연결과가 구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인 인슐린 때문인데요 이형 당뇨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많이 분비된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 이외에 다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언가를 만들고 증식시키는 작용인데요 그 결과로 피부에 쥐젓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쥐젓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 개수도 중요한데요 만일 쥐젓이 30개 이상이라면 당뇨 위험이 무려 52%가 증가한다는 연결과도 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피부에 쥐젓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쥐젓이 있다고 해서 다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식단 관리 잘하고 체중 관리 잘 해나가시면 당뇨를 잘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. 지저이 있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피부에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릴 건데요. 그것은 바로 피부가 검게 착생되는 현상입니다 정식 의학명칭은 흑색 극세포증인데요.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것은 주로 목, 겨드랑이, 또 팔, 사타구니, 오금과 같이 피부가 겹치는 부위에 잘 생기는데요 피부색이 진한 갈색이나 흑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피부가 두꺼워지고 표면이 뻑뻑한 벨벳처럼 거칠어지는데요 이 흑색 극세포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즉2형 당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전성 또는 암과도 관련이 있고 호르몬제와 같은 약물 복용과도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 흑색 극세포증이 비만과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정상 체중에서는 약 3% 과체중에서는 11-12%의 비율로 나타났고요 비만인 경우는 자그마치 37-51%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이 흑색 극세포증이 잘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기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오히려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어 인슐린의 혈중 수치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피부에 각질을 만드는 세포와 진피의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이 과증식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흑색 극세포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비만과 당뇨병이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비만을 잘 해결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면 이 증상 등도 대부분 점차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 흑색 극세포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. 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없이 다른 이유로 이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. 그중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암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.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과 같은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는 악성, 흑색 극세포증과 동반하는 암에 대한 검사도 해봐야 하는데요.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 위암입니다. 그래서 꼭 위암 확인을 위해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은 제가 피부로 나타날 수 있는 당뇨전조 증상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당뇨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질병입니다. 그래서 평소에 체중관리, 음식관리 잘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도 혈당관리 잘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